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끈 세상 이끈 타로입니다. 네, 오늘은요 양력 3월 돼지띠운세 금전적인 면에서 금전적으로는요 어, 조금 기대치에 못 미칠 수 있어요 금전운은. 음그 조금 인내해야 되는 시간을 갖다가 어, 조금 인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사업운을 봤을 적에 사업운은 여러분들이 조금 그 성급하게 하면은 성급하게 하면은 어 진짜 그 미처 보지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겠다 라는 거죠 성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 천천히 꼼꼼하게 살펴봐라 그럼 그 미처 지나치는 건 뭐냐 라고 한다면 어, 사기를 당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진짜 중요한 걸 갖다가 놓칠 수도 있겠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애정운으로 본다 라고 하면은요 애정운은요 어 새로 시작하는거는 그닥 좋지 않다 라고 봐요. 어, 왜냐 라고 한다면 조금 골치가 아프다 어, 뭐 그렇게 좋은 인연은 아니지 싶어요. 음, 건강운은 어디 보자. 건강운은 그닥 좋지 않을 수 있다. 건강운이 좋지 않은데도 할수없러니까 그냥 그냥 사람이 그래. 목공은 포독청이잖아. 건강에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어, 지금 어, 일을 하지 않으면 달리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대타가 뛰어줄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몸이 그닥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어, 이제, 이제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어디 한번 봅시다. 보조카드 일단 뽑을게요. 음. 제일 처음에 어, 금전운. 금전운은요. 여러분들의 노력에 불, 노력에 비해 얻어지는 게어 그렇지 조금 실망스러울 수 있겠다. 그러면 그렇다면은 그러면 아예 얻어지지 않는 건가요?라고 한다면은요 옛날에 좋았던 시절을 갖다가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음뭐 아예 뭐 어떠한 보수가 주어지지 않는다 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물론 그거 갖고 힘들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시, 이 시기가 여러분만 힘든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어 꾸려 나가야 된다 라고 카드는 알려주고 있어요 어, 노력에 비해서 결실이 적기 때문에 짜증도 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믿었던 곳에서 그치 어떠한 실망적인 소식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경쟁에서 밀릴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경쟁에서 밀려 밀려 밀려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냐 밀려면은 뭐뭐 뭐 계속 안 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지. 경쟁에서 밀려서 짜증은 나지만,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어, 전보다 못하지만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니 금전이 운안 좋은 것은 아니다 스트레스 받죠 전보다 안 좋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지 왜 내가 어 전보다 안 좋아야 돼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 소중한 것들, 내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려면 나도 내가 그만큼이 필요한데 어, 내가 아, 뼈빠지게 노력을 해도 그 전가 가치는 못 버는 못 버는 어, 못 버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힘들 수는 있겠다. 그러나 이게 일시적인 거니까 너무 낙담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지금. 그, 경제가, 세계 경제가 다 어려워요. 코로나로 3년씩 이렇게 되고, 응. 음, 지금 뭐 전쟁서부터 각종 자, 연재해서부터 멀쩡할 날이 하루도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세계가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어요. 세계가 전체가 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러분만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이 능력 면에서나 어떤 면에서나 돼지띠들이 뒤지지가 않아. 욕심이 있거든. 그리고 돼지띠들은 대체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 많아요. 못사는 사람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 시기만 견디면 되지 않겠는가 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은 사업할 때는요. 진짜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만 믿고 뛰어들다가는 어, 큰 낭패를 볼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살펴보아라. 너무 그 눈앞에 있는 거에 급급해갖고 놓칠까 봐 달겨들기보다는 어, 급한 일일수록 돌아가다라는 거잖아요. 너무 서두르다가는 정작 보아야 될 것,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라는 거죠. 세상에 믿 들놈 없다라는 거예요. 돈 앞에서는 음, 솔직히 사업을 갖다가 상대방도 그 뭐, 무엇이냐면 상대방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내 이익을 갖다가 상대방의 그 말에 말에 그 말에 농락 어그 말에 농락 당하지 말고 잘 살펴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안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와 여러분의 선택을 갖다가 크게 후회할 날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돼 다투지 음, 다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다투지 말고 어, 저기 막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 면은 괜찮 괜찮아 지겠다라는 거죠 해결책은 있어요 해결책을 있으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해결책을 잘 모색해 보아라 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음, 사기당할 수도 있으니까 잘 봐요 음, 그렇지만 해결책은 있다 음, 해결책을 있다 그 다음에 애정 애정운는 본다 라고 하면은요 어, 새로 생긴 새로 알아 나가는 그 사람은요 솔직히 여러분 여러분이 솔직히 아이 사람이다 싶어서 결정을 내렸지만 그 부분이 어쩌면 성급한 부분이 있, 있지 않았겠는가 라는 거예요 그사람 때문에 골치가 아플 수도 있겠다 라는 거죠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요 어, 진실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 라는 거예요 대화가 잘 되고 어떠한 어, 이 사람하고 있으면은 뭐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 관계에서는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게 있으니까 여, 그 애정 문제에서도 조금 신중해 신중을 기해야, 기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요 일단은 대화도 해보고 좀잘 사겨봐요 잘 사겨보는데 어 조금 음... 어 그럴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웃음> 뭐가요라고 하면 지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에서 내가 이럴 거예요라고 좀 단정하기는 좀 그러니까 조금 지켜보아라라는 거죠. 좀 대화도 해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신중하게 알아본 다음에 어, 이 사람하고 관계를 갖다가 풀어나가도 늦지 않는다. 무조건 오늘부터 일일 해놓고서 저기 막 저기 막그 뭐지? 음 골머리 썩지 말라라는 거죠. 조금 어. 한한발두발 발 천천히 간다 해서 늦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좀 신중해 신중을 기해라 2년도 그저 사업도 그렇고. 자, 그다음에 건강적인 문제에서는 건강은 그다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금전도 꼬였죠. 만약에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신경 엄청나게 쓰죠. 어, 스피드 그러니까 스피드가 나는 거에 비해서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일일이 꼼꼼꼼하게 꼼꼼꼼 꼼 살펴보지 못하니까 관뭐 구설 같은 거, 시비 같은 거 일이 그냥 쉽게 풀리지 않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할 일은 할 일대로 해야지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도 맞지. 그러니까 뭐야 쌍코피 난다라는 거예요. 음, 쌍코피 난다. 그러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은 조금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라라는 거지 조금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라 그래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저기만 약간 신경성으로 오는 소화불량 같은 것이 올 수도 있고 체하거나 그래갖고 뭐뭐 뭐 혈압이 올라갈 수도 꽉 막혀 보니까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고 어, 그렇지만 뭐뭐그 뭐지? 그런 걸 갖다가 뭐 민간요법으로 뭐 물어물어 해결할 을 생각 하지 말고 민간요법을 하지 말고 저기 막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왜 그러냐 라고 그런 민간요법들은 일도 도움이 안 된다라고 봐. 어, 정기검진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내가 무엇 때문에 몸이 안 좋은지 정기검진을 받아서, 어, 저기, 뭐, 어떤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호전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민간요법에 의지하지 말라. 한번 호전이 되기 시작하면, 일사천리로 호전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처음엔 조금 더디게 됐다가도,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어, 그런 식으로 그 저기만 낫겠다라는 거다. 낫겠다라는 거죠. <웃음> 그러니까 절대. 민간요법에 의지하지 말고, 제대로 된, 어, 제대로 된 루트를 통해서 치료를 받아라. 그러면은, 어, 호전이 되겠다라는 거죠. 네, 오늘 돼지띠 운세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달에, 어, 4월달 운세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